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자기 입으로 분명히 헤어지자고 해놓고선 나보고 잡아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건지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면요 그 당시에 남자의 마음은 요그 여자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내가 상대방에게 매달렸는데 완강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만 만나야겠구나 이 사람을 포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더 연연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가 막 연연할 때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내 기분은 참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나는 포기를 하고 이제 내 마음의 정리를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등의 액션을 취하면서 나를 헷갈리게 할 때가 되겠죠 솔직히 까놓고 나는 네가 그립다 우리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냐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SNS를 차단했다가 풀기도 하고요 내 SNS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가기도 하고요 전에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올려놓기도 하면서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요 나한테는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더 심한 경우는 요 내가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종종 나한테 연락을 또 해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있냐 라고 또 물어보면 거기에는 완강히 거절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는 남자를 옆에 두면 요 여자는 요 대부분 짜증이 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그런 남자는 만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그 상황들이나 내가 느껴지는 기분들은 그 남자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내가 잘못해놓고 그를 탓하는 걸수 있다는 거죠. 이미 두 사람이 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으니까 상대방이 보내오는 어떤 신호는 분명히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신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문제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기준이 다 다르고요 생각이 다 달라요 사귀었던 사람과 친구로는 절대로 지낼 수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귀었던 사이니까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이별 후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참 좋기는 한데 절대로 그 사람하고 다시 사귀는 사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찾고 내가 매달렸지만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던 그 사람도요 어떤 순간에는요 그 선이 무너져서 다시 내가 그리워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또 그러다가도 원래 선을 그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중에 나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내 SNS를 구경할 수도 있어요. 친구로 지내자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정리했다고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쩌면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신호나 상대방의 연락은 분명히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적어도 나를 헷갈리게 해서 지금 미워지고 있는 이 사람을 또 다시 한번 원망할 필요는 없게 되겠죠 분명히 나를 헷갈리게 해서 못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매달리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또 원할 때언제든지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놈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나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그 사람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헷갈려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찾던 사람에게 내가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연락을 해온다든가 액션을 취해와서 나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요 그 헷갈리는 그 순간을 믿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계속 나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사람도요 지금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모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계속 내가 헷갈리기만 한다는 거는 요내 착각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헷갈림일 거고요 그 사람은 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헷갈리게 하다가도 요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한테 분명한 액션을 취하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요그 사람과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조금 급해져서 섣불리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후회 없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